시켜. 누가제가신지 우리 어아 선생님 처음 봐. 진짜 새로, 어떻 제 친구가요? 야야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요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요 찐바야. 찐바야. 요바야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찐바야. 야 아이고 제가 잘못 잡네 네. 잘부탁은 나아가서 이쁘게 해서 저렴 수 울어 우리 저희 왜요? 언니 <웃음> 왜요? 아 시작하신다 아, <웃음> 어, <웃음> 저안 울어요 <웃음> <웃음> 어뭐 이런 말 했어 진짜 <웃음> 오늘을 위한 마지막 <마지막입니다>. 시간 드디어 끝났어 <웃음> 아, 이렇게 한 6개월?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촬영하면서 많이 배우고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어, 진속성을 갖고 그 전보다 더한단계 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 오늘 결혼을 했는데요 오늘 예쁜 드레스 입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당에서 2월의 신부가 된 정원이고 많이 기대해주세요. 꼭두에 계절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해요. 모두 감사합니다. 안녕.